가재 있어요, 가재 큰, 큰 가재 보이세요? 가재 와와 가재 좀 보세요. 아, 가재가 있네요. 음어 크다 빨갛죠 근데 빨간 거는 불에 불에 익혀졌을 때 빨간 건데 원래도 저렇게 빨간가봐요 어. 와 가재도 보고 비버도 보고 수달도 보고 아침에 좋은 거 많이 보네 여기 와서 음. 굉장히 더워요 이 햇빛이 눈에 눈에 반사가 돼갖고 이 열이 다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네 곽대웅입니다 저는 지금 크레럴 레이크에 와 있고요 2200m 고지에 서 있습니다 물이 엄청 쪽빛 두 번째로 이런 어, 칼데라 하산 호수를 보, 보게 되네요 네. 백두산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<웃음> 크기는 백두산이 뭐더 작을지 모르지만 수치상으로는 크레이럴 레이크가 좀, 어, 조금 더 큰데 보기에 백두산이 훨씬 멋있고 백두산은 둘레로 이렇게 삐쩍삐쩍 올라온 봉우리들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게 7700년 전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고요. 그산 꼭대기가 다달라가고그 다음에 그 드로 예, 수백 년에 걸쳐서 비가 비가 오고요. 눈이 이렇게 지금도 눈이 엄청 많이 쌓였는데요. 그게 쌓이고 쌓여갖고 이렇게 거대한 호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. 예. 오늘 날씨 엄청 맑고요. 예, 바람도 없고 찬 찬하고 되게 좋네요. 추울 줄 알고 두꺼운 자켓을 입고 왔는데 지금 너무 뜨거워요. 호수 쪽빛 만큼 제 안경알도 아주 새카맣게 변했습니다. 여기 자외선이 엄청 강해요. 지금 얼굴이 너무 따갑습니다. 뜨거워요. 저는 그만 이제 차로 가야 되겠습니다. 네 오늘은 아침에 산책하면서 고사리 조금 뜯어 갔고요 삶았고요 다시 이제 차갑게 하고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요 여기 우렁 있고요 배추 좀 썰고 그 다음에 고사리 이렇게 놓고요 음, 된장 풀어서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이게 제 아침이 되겠습니다 음. 여기서 제가 국이 맛있게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예아불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넘치겠습니다 원래는 고사리 따서 무쳐 먹으려고 랬거든요 오늘은. 오늘은 무쳐 먹는 거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다고 해갖고, 무쳐서 볶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었는데, 올리브오일도 없고, 마늘도 없고, 파도 없고, 다른, 다른 양념이 없어갖고, 갖고 있는 건 된장밖에 없더라고요, 생각나는 게. <웃음> 그래서 그냥, 이렇게 이것저것 놓어갖고, 그리고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예. 불이 불을 줄이고 줄였는데도 계속 팔팔 끓네요 예. 고사리 우렁 배추 된장국 드시고 싶으세요? <웃음> 일로 오세요 제가 한 그릇 드릴게요 자 이제 먹을 시간입니다 단테잇. 다음 다가 풀어놓습니다 음. 맛있어 보여요 오늘은 그제는 그냥 간장 만만맛었었는데 <웃음>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 갖고요 예. 오늘은 어, 된장이라서 된장은 음, 뭐 많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아 맛을 한번 볼까요 또어떤지 우 음, 음, 좋아요. 음, 지금 우렁, 이건 우렁 맛이고요. 고사리 맛을 봐야죠. 여기 산에서 직접 채취한 고사리. 음. 는 아니고요 산책길에서. <웃음> 음 잠깐만요. 음. 음. 오 부드러워요. 음. 부드럽고 음, 약간 쌉쌀한 맛이 이렇게 또 느껴지고요 고사리 향도 엄청 많이 느껴져요 음, 어,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은 제대로 고사리를 먹는 것 같습니다 음. 자 그러면은 또 오늘 아니, 저는 지금 또 이제 아침을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도 아침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